항상. 자, 엄마 3, 2, 1, go. 엄마 그리고 엄마 10초에 시작했어. 어, 2분 무리할 것 같은데. 일단은 해볼 일단은 2분 동안 지켜 볼게. 그 여기, 여기에서 물을 게 여기에서 물게 어? 조금 틀어졌어. 어, 막가 그 다리 자체가 어졌어 그래. 다리, 다리 자체가 <웃음> 이렇게 오, 어, 어, 이제 꽤 괜찮아. 자, <웃음> <웃음> 지금 55초 정도 와. 넌나니니니니 <웃음> 나중에는 뭐지? 옆으로 해볼까? 뭐 그럴수... 뭐 그래 보자 그럼 뭐 편하고 좋겠지 하나, 둘, 셋, 넷, 둘 얼마? 지금 1분 30초 경과 잠깐만 다시 뽑고 올게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<웃음> 지금 1분. 지금은 2분, 2분 끊을 엄마 자세히 봐 줘. 자, 연다. 이제 올라와. <웃음> 시작할까? 네. 시오시어 뭐야? 시작했네, 이미. 다, 다, 다. 나 언제 시작한는 음. 음. 음. 지금 르고게시부터 사진, 잠부터 잠시부터, 시부터잠시지터시부터 잠시부터, 잠시부터, 잠시 초, 터잠시초터 잠시부터, 잠시 초, 터잠시초터잠시4터잠시 초, 터잠 초, 부터잠초부터 잠시부터, 잠 초, 부터잠초부터 잠시부터, 잠 초. 5 58초... 아, 왜 54가 왜 55가 어떻게 어아나 몰라 일단 지금 1분 1초, 1분 초분 3초, 1분 4초, 1분 5초, 1분 6초, 1분 7초, 1분 8초, 1분 9초, 1분 1초1분1초1 1 1분 11초, 1분 14초, 1분 1초 1분 1초 1분 15초, 2분 15초, 2분 15초. <웃음> 못해 이제 괜찮아, 괜찮아. <웃음> 엄마 근데 어. 원래 사진 물구나무 할 때는 사진 물구나무 사진 찍을 때는 머리는 중요하지 않고 그거 다리랑 허리가 중요하지. 엄마 다리 보여? 다리 잘 보이지. 천장까지 보여 이제. 오케이. 아주 좋았어. 아니이분이면이죠 <웃음> 뭐라고? 이분 어. 이분, 이분, 이분 기다릴게요. 오6 어. 7 8 9